자금했 해차 여유주하니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참을 무에 자제하는 자제하는 여유주를 갖다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말이라 설명 하고 있더니그랑께신수이 자는 계상이야 누구든지 말하자면 말이지 지나가 예, 받는 사람은 다이거갖다다쉴수 있다 이말입니다 내가 아까 그 신심신심 얘기 안 해서 이참 좋은 법에 말이지 법에 구실을갖다자당신도 하시오 당히도 하시오 말이지 지금 죽는데 말이지 소문에 밀무다 받을 거 아니여 그인데 죽어도 안받는다그 말이야 안 받아 안받으이 결국은 어찌든 해미 결국은 그사람못하고 말거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주고 있서할수 있다면 은 그건 또, 또별 문제인데, 불 필요도 없어. 자기한테 다있다가 말이야. 자기한테 다 있어. 어? 다, 자기한테 있다가 말이야. 자기는 그대로 싫어해도 굴 갖다 고 내한테 멋있어. 내한테 멋있어. 멋있어 말이지. 이래 하면 안 쓰거든. 그, 이런 또 좋은 예가 또 있어. 이, 그 전에 이제, 우리 저, 보험사일 때, 그, 이제, 청담진이 한번 그런 얘기래. 저, 어디 저, 저, 다리걸을 지낸 게 말이야. 다리걸을 지낸 게네. 그지가 어찌 눈이 멀어가 있고 다리 끌어 앉아가고 잡하나가입시오돈한번 주십시오 손님 머리 아프도록 소리 지르더래. <웃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참 하도 불쌍하고이래서 그때 일제 때 은전 오십 자리 그 그때 오십 리이참돈 많은 돈이야 오십 자리 딱 내가 이거 여보 이한번만집어시요이 이 오십 자리 은전이요 동전 아니죠 오십 자리거든 은전이란 말이오. 게 당신이 올참 좋아할 뻔하면 며칠 있때 오신지 못 버리던 것도 오십 년 큰돈이라 그런데 오십 년못버린데 당신이 말이지 아미 타비한번 부를 것들이 오십자리 줄 테니까 말이야 아미 타비한번 부러 한 게네 자 이러면 돈은 보 욕심나 손해 만이신다미타로부르싫거든또 이제 만치 보고 또사갖 보고 생각고 보고 아미 타비한번 부르면 오십 줄 테니까 말이지 언제 또갈 테니까 미타로한번 부르시오. 한번 부르면 말이야. 그러면 이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이지 참으로 죽어서 끝나고 세가가겠고 미래기피 다하도록 말하자면 참으로 끝나고 생활할 테니깐 아 그리 좋은 일 어디 있어? 아, 이돈가에 당신이 말이야. 떡을 사먹더니 옷을 해입더니 말이야 아무리 다 쏘실 테니 그냥 지금도 좋고 그다음 미래에 좋은 게 아미따라 한번나이 타불룩 한 번만 오입주이 생기니까 말이야 해보라고 한게 해. 자꾸 자꾸 생각돼. 아이고 그렇지만 이 오십 절날 모래신문 했지내가암타을어찌 부를 거 아니냐. 부를 수 있냐. 기라중세하는이 <웃음> 아, 본식 그렇단 말이하 <웃음> 아, 내가 하하하하지하하절하모래하문했지만하 타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거하하하하하그하하기하 자기 실하 해봤더니 그중세하하하 그렇단 말이야. 하그 응? 어둠 뭉살이 오이쯤는 그걸 갖들째 어딜 그쯤 못 찾아 그랬어 그 인데 아미타불 한번 부르기 싫으면 아미타를 부르면 죽는 날생 가기 낳긴 말이여 가인데 근데 생각하기 싫거든 가 겁난단 말이 야 쉽게 말아주 민자 그거 마찬가지로 하면 그래가지고 기회 에못때 아미타불을 한번안 부르고 오일쯤 기회 안 한다 그 말이 야 맞지 뭐 자꾸 욕심 나거든 자꾸 자꾸, 자꾸 생각하는 천만라공사 눈이 깜짝깜짝 해서 깜짝 말이지 기회 안 부르려고 안 부르고 그 기회 못 부르다는 기라. 기업 모면 가르침 어 가르침이 남 도로 가죠 그만 도로 비받게 그런데 아마 여기다 면 저게 오십 짜리 그한번 채비지도 하나 간사이꽉차어이방 가운데 그런 거그 상판 한도 꽉 챘고 하판 한도 꽉 챘고 말이지 <웃음> 내가 뭘 거짓말 아니지 <웃음> 이 지금 오십 짜리 이 오십 짜리 비할 것까 어 이런 못이 조항 못이 금이참저 금마 아니여 금마를 갖다 못이 작 나눠 주로 사는 말이지 기가운 말이지 저 영감님 이제 거짓말 왜 잡고 내가 저 나가던 그라든 이마, 저, 합한 사람이더 많이 그래. 차 거짓말, 방장심이나 하더니, 아니 거짓말 하면 잘하면 누구니 방장 되는 모양이지. 뭐, 또, 거짓말 하기 좋게 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웃음> 우리 남자 저, 청진기 한번 떼어볼까? <웃음> 내 말이 거짓말입니다. 실지하면중재하는 거, 어휘 두터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야 몰라서, 음? 위제소를 갖지만, 우리가 참, 믿고 말이 아니야. 예? 이거 금말을 그 갖다 그대로 잡혀줘도, 어 천지 그걸 갖다 안 받고 말이지. 기어이만만안집배힌 사람이 꽉잡거든 그래, 이제 이것은, 예? 내가 이런, 참말로, 여, 여의, 여의 보주를 갖다가 손에 잡히지 대 말이야. 잡히지 온대. 기호에 안 받고 뒤집힌다면 내가 핀다, 말이야. 내가 핀다, 말이야. 그 웃잖아, 그 말이라. 결국은 아까 그 소리와 마찬가지라. 어? 기봉왕성 불능성이거든 예? 어떻게, 참말로, 임금 수라상을 갖다 앞에 놓고, 말이 잡수소, 잡수게도 배가 어떻게, 저게 고파 달 죽어가면서, 기호에 안 먹는단 말이야. 안굶고 굶어 죽을 뺄거든.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구든지 밥수가 떡, 뜯어 먹으면 안 되냐, 이게야. 어, 아, 뭐우리가 마찬가지로, 어, 아, 이 법을 갖다, 자, 우리가 다 믿고 말지, 공만 할것 같으면은, 실직 일초지, 미라지안 낳게 말지, 응가신도가 자초벌에서 진사하게 일을 안 캐겠어. 만약 담, 조그마하더 말이지, 당신 내려오더니, 거짓말이야, 새긴다이 말이야. 내가 미래 입에 닿아두러 발설 지우고 가겠다 이렇게, 어에서 됐어 하는 은 어째 그느냐면이 참, 뭐, 대법이라는 것은 중생이 믿기에 열었다그말이야 그래서 어떻지 참말로 자비로서 이런 말을 쓴다고 저런 말을 하지니가 우리가 참말로 인자 이 대자비 말이지 이 무상 법문을 같이 듣고 말이지 다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내 가지고 참말로 여의주를 갖다가 우리 합써 봐야 돼여의게 무일무리야 그럼 이제 이 여의주를 찾 받아보는 만 여의주를 찾아보내 볼수 없다 고 말이야 어? 볼벌수 없어 여의주를 많이 벌수 있다면은 말하자, 규율 함께, 대자유자재한 것 같다 말하자, 이렇게, 유유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구실 매는, 뭐, 흑기, 똥기 매는 말, 뭐, 물기 있는 건 아니다, 이말이야여여겐 무일물이야. 아무리, 바퀴바퀴 바퀴 봐도, 한 물기 는 볼로, 볼로에 볼수 없어. 어, 볼수 없는데, 요요겐이라 하는 것은, 조를 말한, 쌍절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야. 어, 쌍절를 말하게, 분명히 보는데, 여여상지고 응지불합이야. 이것도, 이 일이 돼야 이제 바로 맞습니다. 여여겐 무일물이야. 밖바밖에 보는데, 분명히 본다, 고말이여여요상계은제불가보로 예, 요약이 하, 확실히 분명히 우리 알겠거든. 알지만은 뭐한지 말래야 말을 쓴다, 말이여한물기넘친게 그거는. 뭐, 모르면 뭐, 뭐, 모든 명세에다 떨렸거든. 그래, 요요게무일무리여 예, 참말로 요요하게 우리가 환하 보고 있지만은 말이야 보고 있지만은, 한물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찾아보러 수 있습니다. 요건 쌍차라. 아픈 쌍조고 쌍차라, 그말이여그러되면 그래 영무인 영무부리등그 와서는 부채도 찾아볼 려쓰고 조사도 잘볼려쓴다말이야 저 찾아볼 수 없는데, 중생을 찾아볼 수 없고, 부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말이야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중생을 찾아볼 수 없고, 저 부채도 찾아볼 수는 이대로냐. 그러면 쌍조만, 쌍차만 되고 말거든. 그거 가서는 중생. 캐드가 거, 그 부채도 캐드가 거그 말이지. 부채가 아 중생이고, 중생이죠, 부채라. 그 아주 원용무에 자제합니다, 이래서는걔 입을 성취하는 보면 대정세대천세이나 해준 거요. 이 삼천대천세계의 만이렇게넓고 광대 무민하지만은, 이삼천대천이 얼마나 이머리 광대무빈 하냐 말이야. 이래 광대무빈 하지만은, 이, 이, 우리 자성 말이야. 바로 깨친 말은 이 자성, 진열 자성에서 볼 때는 이 광대무빈 한 대천세계라 삼천 대천세계라는 것이, 참, 참으로 태평양 바다 거품 하나가 마찬가지야. 이, 그 너르 태평양 바다에 말이지. 큰 바다에 거품 하나가 많 아니면 구심이 마, 무슨 존재 아냐그 말이야. 예, 비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보면은 말이지. 이, 이제 바다라는 것은 그냥 한이 아닌 끝이 있단 말이야. 끝이 있지만은, 이 삼천 대천 세계라는 것은 끝이 없어 참으로 무한 무한이동, 무한 무한에 또 무한이다 그말이야 무한에도 무한이는 참으로 가이 없는 이런 이 삼천 대천 세계지만은 이걸 어떻게 여러 천밤밤더 늘은 말이야더 늘은 이 자성에도 비할 것 없으면은 진여 자성에도 비할 것 없으면 이 삼천 대천 세계란 것은 바다오해 속에 있는 말이지 조금만 굳이 한건 마찬가지다 그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여 자성 깨치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이지. 말할 수 없는 이만되면은 참을 범위한 말이야. 너로 황대 무빈한 이런 것들이 참말로 가치를 가지 있더라. 이말이라 가치를 가지 있다 얘해진 그래야 미국을 갖다 이제 자꾸 부채료 그걸 샀거든. 불가설 불가설 사는 그 소리야. 말래말래할수 없는 거말래 말래야 할수 없는 말이야. 암만 말야도 이걸 갖다가 행운을 할수 없다 이말이라 계 이제 이건 참 몰린 자참 몰린 게 묘하고 또 너무 뭐 광대하고 무빈해서 말이지 이말야 말할 말라 수도 없고 이리 표현이나 할수없는자그 자리에 갔다가 이제 억지로 말하자면은 이 삼천대진지가 푸리 늘다하지마는 우리 자승 바다 비녀를 갖지면 말지 조금만 웃든지 저기 바다 속에 있는 그 저기 그, 거품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다. 우리 되고 제 이법을 지녀 놓고 보면 말이야. 일제생애는여전 무리야. 어떻게 생이나 가지 행이나 가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지본 공격 시내 갈때 깜짝 눈 깜짝 새하다 는 말이야. 이것은 이제 앞에는 이제 공간적으로 말한 것이고 공간적으로 말한 것이고 이건 시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말이지. 왜 예, 과거에 말한 대에 뭐 공자님 명자님 노자님 무신지뭐신사 월마우지 신이 삼산이 많이지 많은 말이지. 많이지만은 이 참으로 광대 시간적으로 이참영원하고 공간적으로만 무한한 말이지. 예,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여기서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굉장히 생태나 볼것들으면은삼촌 대천 세계라한 것은 해중국어. 일찍 생기는 거지 눈 깜짝 새더라 그 말이에요 그까이가 아무 존재 없더라 그 말입니다 가사 철륜을 성장청상선 하나 설사 말한 데면은만 시뭉 치러 할 말한 데면 맞이지저 어떤 이 머리고 해서 막 빙빙 돌린다 그 말이에요 폐죽이라고 죽기 어? 별라고 어, 보통 조그마한 돌로 가 있고 어떤 이만 저뗄 죽이라 해도 개미 나서마나차 빨리 죽긴데 샤프리는 큰시망치를 아이고 당장 때려주면 당장 죽을 거 아니야. 둘같은뭐 정신 혼비해서 정신이, 정신이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 공부를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떼면은 정리 운명 정보실이라 정과해가 운명에서 둥글고 밝아이 말이지. 죽들만 이겨서만 이민 손실이 없다 이 말이다. 응정의의 음, 운명 에서 말이야. 언제니 쌍자쌍자에서쌍자쌍자가 중도로 갔다왔니지정가하 마침. 철사만 안 막, 예, 사만안 되면은 막저 철륜 뿐인가 말이지. 철륜 뿐인가. 그뭐신조법이 얘기 안하어 접석 만든 모아지를 갖다가 천둥아리 만둥아리 나타나게 해도 이 정미의 운명한 정의의 운명한 이것은 운명한 이것은 색대로만그 조금 더빈딩이 없다 이것이요 신교버설 아무리만 죽려고 하여 지마 실지 죽거든죽지마는 실제로 그사람은 뭔지 읽는게요 영원히 죽이려면 한단 말이요왜 그러냐면은 그 원자성인 말이면 정의는 말이지 운명 해가 있고 미래의 다 주름 말이제 적대로 만드면 이거 손실이 없습니다 일간행 월가열의 현장 어 하는 것들이 차기하고 다른 것들이 뜻이 있게 할지언정 중마은불론운괜설이라 중말 아무리 마구니가 많이 묻히지 어떤 삼천 대지지가 전체가 다마구니에가 달라들어서 말이지 이 정법을 부술락 하더라 해도 말이지 설사 어 하는 것들이 차기하고 다른 따지게 할지언정 말이지 이 정법을 갖다가 절대로 부술 수 없다 이 말이야 절대 부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이 정법이란 것은 만디미 뭐 미래교이 다하도록 말이지 미래교이 다하도록. 언젠지 불생불멸의 부징불개미거든 중생이, 뭐, 저이든지 부채든지 가에 말이야. 응? 중생이 때릴 때는, 부채가 때릴 때게부처가 천만 물이 났더라 도이배비만님더한 것도 없는 것이고, 말이야. 중생이 만님면 천만이 났더라 도이배비만 조금 더덜한것없다고 말이야. 이언 언젠지 불생불멸의 부징불입미다이 말이야. 언젠지 참 원명해서, 말이지, 때 없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러니 마침, 아무리 많님 이걸 갖다 모르고 반대한 사람이 있으, 말이야. 걸 갖다 뚜리부수고, 어 하려고 하더라 해도, 차라리, 이 해는 우 t i 차게하고 다른 따식에뜨겁게할수있겠데이 우리 정부는 갖다 잘 때나 부술 섬지 맞지 말이지. 우리가 안심하고 말이지. 우 t 우리 법만 공부를 해가야 성질 하자 이 말이야.